오늘은 홍언니 라이브 방송하는 날. 드디어 처음으로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하는데 저도 기대가 되고 여러분들도 재미있게 이렇게 저랑 소통을 하면서 즐겁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라이브 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는 선물 제가 이렇게 좀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들어오시는 분 선착순 5명한테는 제가 칼륨과 물통, 스포츠 물통 이거를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좀 이렇게 참여도 아, 질문도 그렇고 참여도가 가장 좋으신 분을 제가 선택해서 한시간 동안 제가 레슨을 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가 운동 레슨을 해드릴게요. 한분 가장 열정적으로 대화하시는 분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물은 이렇게 되고 저번에 예고편에서 얘기했던 것 같이 15,000명에 0.1%면 150명 그러나 100명도 쉽지 않을 것 같은 느낌 재밌게 어, 소통하고 하면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좀 재밌게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와야 되는데 응. 이따가 봅시다. 반갑습니다. 몸, 몸 보여주세요. 몸이 지금 별로 없는데 에? 여기? <웃음> 몸이 별로 없는데? <웃음> 안경도 몇번 나온 것 같은데 안경은 제가 잘 다니는 편집 샵이 있어요. 제가 이것도 한번 브이로그로 찍을 건데 이거는 그 성수동에 있는 수피라는그 편집샵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 얼굴이 작은 건가요? 몸이 큰 건가요? 얼굴이 작진 않아요. 뭐 얼굴이 뭐 그렇다고 막 되게 큰건 아닌데 제가 그 헬멧 사이즈 있잖아요. 제가 5758 그면 아마 그게 보통일 거예요. 아마 이제 어깨가 좀 넓어요. 넓은 편인데 어깨가 넓어서. 그래서 좀 작아 보이는 것 같아요. 저 옛날에 바디빌더 때는 더 커서 그때는 정말 그냥 외계인 같이 이렇게 작아 보이는 느낌을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거든요. 작아 보이니까 뭐 상관은 없죠. 근데 실제로 작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조명이 여기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국내에서 운동 정말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선수분 분한한 한 명만 얘기해 주세요. 몸이 밸런스가 좋고 약간 이런 분들을 전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외국 빌더는 플렉스 힐러라고 그 플렉스 힐러를 가장 좋아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승철이, 이승철 선수 승철이가 저랑 친구인데 승철이를 선수로서 가장 좋아해요 한국 사람 중에 가장 그리고 몸이 이쁘고 잘 만들어지고 좋죠 참고로 저랑 승철이랑 무대에서 딱두번 붙었었어요. 두 번. 대학교 때한 번, 그 다음에 성인 때 체전에서 한 번. 제가 이겼습니다. 제가 제가 승철이 그때 이겼습니다. <웃음> 김준호 선수님 선배님 어, 잘 알죠? 잘 알고 어, 사상에서 되게 많이 이렇게 보는 그런 사이는 아닌데 일단 전화번호가 있고 연락을 가끔 하니까 그래서 잘 아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김준호 선배는. 제가 고등부 때 국가대표이셨어요. 저 고등부 시합 나갈 때. 그때 고등부 때 팬으로서 제가 가서 이렇게 사진을 사진을 찍었었거든요. 그 사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성인이 된 다음에 김준호 선배님이랑 똑같은 포즈로 사진을 찍은 게 있어요. 아마도 이렇게 요거 다시 편집하면서 참고 이미지로 나가지 않을까요. 이승철 선수랑 황철 선수 비교하면 어떤가요? 승철이랑 철순이랑 붙는다. 시합적으로 붙는다. 제가 심사위원이다. 승철이가 <웃음> 이기죠. 승철이가 이기죠. 네. 승철이가 이길 것 같습니다, 저는. 혼자 운동하는데 한계가 있나요? 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계속 좋아지려면은 보조자가 있어야 돼요. 보조자나 파트너 운동을 꼭 해야 돼요, 이 운동은. 그래야 계속 성장할 수 있어요. 나 혼자 내그 능력 이상의 것을 하기는 쉽진 않아요. 철수님 결혼식 때 찬조 계획이 있으신가요? 어 선배는 안 벗기는 것 같더라고요. 후배를 좀 벗기는 것 같더라고요. 어, 저는 이제 선배니까 어, 안 벗겠습니다. 그럼 김찬근님도안 받는 건가요? 어 철수님 머릿 속에는 창근이가 동생이기 때문에 벗길 수도 있어요. 에 네, 맞아요. 몸 좋은 사람이 형기다라는 논리 맞아요. 어 저도 한번 저번에 얘기했었잖아요 이게 무스갯소리지만 뭐 좀어 되게 슬픈 현실이기도 해요 몸 좋으면 선배라고 하는 게아 진짜 저도 이제 다 겪어 봤으니까 제가 저도 이제 안 좋을 때 그다음에 막그몸 좋을 때 일단 그렇게 대우를 해줘요. 그냥 몸 좋으면은 어 이렇게 막또받떨어지는게좀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진짜 심하게 연예인병 걸리는 애들이 있고 아니고 그냥 똑같이 가는 사람도 있고 근데 요즘 히트니스 대회가 생기면서 연예인병이 걸리는 친구가 너무 많죠? 너무 많죠 안타깝게 오래 못 가죠 진짜 오래 못가지 너무 많은 사람을 봤고 홍준영 선수 현역때 최고의 라이벌은 누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라이벌은 아까 얘기했던 승철이 제가 이거는 예전에도 많이 했었는데 왜 그러냐면은 저는 되게 어렸을 때부터 최전을 나갔었잖아요 나갔었는데 20대 초반부터 나갔으니까는 다 선배예요 그다 선배인데 내가. 저 나이가 되면 다 이길 수 있다고 저는 솔직히 생각했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그 나이 되면은 어, 이길 수 있지 않나 라는 자신감도 솔직히 있었고 근데 승철이는 몸도 좋고 나이도 동갑이고 가장 라이벌로 저는 생각했지만 승철이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뭐 뭐, 라이벌로 생각 안하고 네 그럴 수도 있죠 옷을 제가 크게 입지 않을 생각보다 작아요 사이즈가 그 나이키 같은 걸로 했을 때는 그냥 110 정도 입는 것 같고 되게 크지 않아요 그리고 일반 옷들 일반 옷들 중에서도 그냥 어 웬만한 거다 맞아요 지금 입은 것도 그냥 틴데 그냥 이런+ 이런 틴데 그냥 별로 프리사이즈 일반 사람 들이 그냥 입는 크지 않아요 생각보다 제가 작습니다 가까이서 실제 실제로 보면은 보기 생각보다 아마 어옷 입으면 슬림한 느낌이 나기는 해요 홍언니짱 아주 좋은 댓글입니다. 홍 선수님의 3대 중량 저도 궁금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거를 제가 찍으려고 했었어요 찍으려고 3대를 저랑 철순이랑 종무이랑 창근이랑 그때 술을 먹으면서 얘기했던 게야 우리 3대 운동 한번 찍어보자 재밌겠다 야, 나중에 그러면 딱 3대 운동 한번 모여서 다시 한번 3대 운동 한번 할게요 3딱요난딱 응. 어, 정확해 좀난 컨디션 좋을 때 했는데 다들 피하더라고요. 다들 관절 때 관절이 이제 다칠 수, 있고 근육이나 관절 다칠 수 있으니까 이게 저희는 이제 그 최고 무, 무게를 잘안 하잖아요. 좀 이해는 되죠, 이해는 되는데 어, 안하려고 하고 생각보다 저희가 아마 못들 수도 있어요. 지금 스트렝스 훈련하시는 분들이 3대 중량을 너무 많이 들어갔고 네 아, 아마 저희는 좀못할것 같아요. 일단 참고로 저는 언더아머를 못 입습니다. 3대 온도 500이 안 되기 때문에 언더아무를 입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티셔츠 만들어 주세요. 제 얼굴 넣어서 만들어 주나요? 아, 종목 철순 창근이한테 보충제를 제가 어, 안타 줬죠. 안타 줬죠. 네. 안 탔습니다. 네. 맞습니다. 타줄 생각 타줄 생각 없습니다. 지네가 나한테 타야지. 어깨 길이? 어깨 길이 제가 따로 재 보진 않았는데 제가 이런 슈트 맞추러 갈때 이걸 거기서 재 주시잖아요. 예전에 이태원에 가서 제가 이거 쟀는데 진짜 아무 안, 안 믿으실 수도 있어요 그분이 그냥 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아놀드가 옛날에 왔던 그 매장이었어요 사진도 있고 근데 제가 아놀드보다 넓다고 했어요 실제로 그분이 쟀을 때 진짜 한 자인지 저도 모르겠지만 그분이 그렇게 계셨고 그리고 올해 그 심사위원 할때 거기서 이렇게 티셔츠 아니 와이셔츠를 만들어줬는데 거기서도 선수들이 이제 심사위원이 많잖아요 가장 또 넓게 나오고 어깨가 아무튼 어깨가 골격이 넓습니다. 넓어요. 운동 헬스만 하는 거요가 뭐, 뭐지? 다른 취미가 물어보는 건가?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해해서 대답해 주면은 공으로 하는 운동은 다안 좋아해요. 축구, 농구, 배구, 뭐 이런 야구, 팀으로 하면서 공으로 하는 거는 너무 안 좋아하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혼자 하는 레포츠들은 다 좋아해요. 가장 좋아하는 레포츠가 바이크 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서핑, 스노우보드 그러니까 이런 혼자 할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해요 영상 내두 번! 지금 일주일에 두번 정도 올리는데 세번 정도 올리고 싶죠 올리고 싶은데 제가 어, 그렇게까지 지금 못찍고 있고 조금 더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도 많이 올리고 싶고 하고 싶어요 저 머리 스타일링을 하지를 않아요 머리 스타일을 선수 때 옛날 사진 보면 은그 3부 머리 되게 짧게 그 오랫동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너무 긴 시간을 짧은 머리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바로 길렀어요 제가 운동 딱 그만두고 바로 길렀어요 그래서 어 머슬매니아 대회 났을 때는 이제 머리를 붓고 완전히 이제 긴 머리죠 그렇게 길다가 아 이것도 지겨워서 딱 자르고 펌머리도 중간에 했는데 2대8 포마드 머리를 몇년 동안 했는데 지금은 어 그런 스타일링은 좀잘 안하고 있네요 제가 펌한 상태에서 펌을한 상태에서 지금 네 아무것도 안 바르고 이러고 있습니다 동백에서 뵈면 사진 촬영해주세요 꼭 아는 채 해주세요 저 그런 거 좋아해요 <웃음> <웃음> 좋아요. 사진 찍는 거 좋아해요. 제발 아는 체좀해 주세요. 아는 체 좀. 네. 저희 저희 이제 그 주말에 딸 딸들하고 그렇게 다니면서 가족들하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를 이렇게 알아봐 주면은 저희 딸들이 엄청 좋아해요. 보게 되면 많이 많이 아는 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딸 보고 왔습니다. 네. 어 아무튼 어저첫 번째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솔직히 조금 저도 어해본 적이 없으니까는 긴장도 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긴장도 되고 또아 진짜 사람들이 안 오시면 어떡하나 이 걱정도 하고 했는데 다행히 거의 100분의 비슷한 80몇번70몇번 이렇게 오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좀더 자주 하게 될것 같긴 해요 하게 될것 같긴 해요 일단은 첫 번째 라이브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아마 할 거니까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라이이브송송 종종 하하습습다다리고 브이로그도 많이 올리고 중간중간에 운동도 많이 알려드릴게요 네.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에이일이 안녕 어떻게 서일 거지?